멋있어, 삼촌. <웃음> <웃음> 무슨 뜻이야? <웃음> 그래. 이거 한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통화가 머리를 밀어줍니다. 그런데 너무 안 예뻐. 뭐가? 이거 머리. 예쁘잖아. 잘라. 그러니까 나 자를 거야. 앞에만 <웃음> 자라. <웃음> <봉봉봉>. 집게 없나, 집에? 아, 나 있어. 저좀팔아갈래요 음. 나도 죽을 진짜? <웃음>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<웃음> <웃음> 아아 아 진짜 호들갑이아형 <웃음> 진짜 조, 조, 조, 조심 다되형 얼굴 나와도 돼? 상관없어 그래 저희 닮았나요? 아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요 알았어 말아요. 미안해 그렇지 아빠 응 나나나나나. 아, 아니, 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. 형, 없다니까? 그리고 구렛나루 좀 남겨, 남겨줘라, 아, 형, 너무 쎄. 아, 항상 아파. 아니,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우리 탭긁 그런 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. 난 아파, 도 참아. 이건 아픈 게 아니야. <웃음> 진리 참아? 응, 알겠어. 탭의 느낌이 날그 대신 귀 진짜 조심해, 나 진짜. 아, 어, 형, 나 진짜 무서워. 그대로 올려놔. 편집하지 마, 라 진짜. <웃음> <웃음>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나못 보겠어. 없이. 뭐뒤로도다 그냥 구미료 해줘? 아니 상고. 아, 이건 안 아프죠? 까탈시야? 아니 어떻게 코들 갑은 누구한테 누구 닮은 거야? 아빠. 알아보지? 응. 알았어. 아! <웃음> 진짜 그대로 가자. 아, 나 진짜 아파 지금. 오빠 저졌잖아 아, 여러분 시끄러시에. 요한아, 내가 봤을 때. 삼촌이 음. 요한이보다. 아니 귀진제제귀안 떨어 맞다나. 아픈 거잘못 참는 거 같아. 오바 짜리 오바 짜리 안녕 짜기 오바 짜리 오바 짜리 오바 짜리 오바 짜리 짜냐 당초 그래도 참아요 <웃음> 알았어난 머리 이렇게 작 깎았다고요 이거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숱 조금씩만 쳐줘 일단 뒤부터 치고 아어 어. 뒤에 등등등 등등. 일렉트릭 당초 참아요 알겠죠? 음. 이거 진짜 아픈 거니까 음 진짜요. 키가 너무 아파. 빨개. 죽은 거 보여? 아나 보이는데. 막았어요, 오가 쩌리 장식? 음. 알겠어. 아빠, 그러면 삼촌. 넌너가 가만히 있어야 돼. 네가 아빠 건들면 안 돼. 삼촌 머리 망해. 어, 음. 친구들이 내 멀, 머리 멋있다고 하는데. 진짜? 응. 음. 오, 이번기분 어땠어? 좋았어. 형, 너무 짧게 자르지 마. 좋았어, 아봐 어차피 여기는. 응. 음. 기분이 과자고 있어서 짧아질 수도 없어. 아빠. 좋았어 기분이 어 아깐 놀게 해주더라 그러더라 응 그래도 놀았어 잘 떠라 응나 어. 삼촌 길이 빨개는 거 봐요 렇치빨빨 빨, 빨개졌지 네. 여기도 저기도 다. 아빠 건드려서 그래 아빠 삼촌 아프니까 건드리 봐어 <웃음> 덥다 형안더 그렇지 나도 달려야 되겠아 그래 <웃음> 미안, 미안. 맞아, 맞아, 그쵸. 박살 왔다, 박살. 난 여기, 여기에 귀 빨개졌는데 나아졌어. 어,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요? 어, 무서워.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아니, 귀에 왔다 왔다 나, 다 나, 나, 나. 내가 하는 게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. 아니, 형 몰라서 그래. 내 고통을 어디 많이 아, 하지? 아, 잠깐만. 아! 뭐야, 허우야, 허우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건들지 마. <웃음> 아이 링을 닿으면 그냥 아프다니까? 어 진짜 일, 이래서 내가 미용, 미용실 안간 거야. 어우 진짜 안 가질 다행이다 오우. 진짜. 미용사였으면 진짜 너, 내가 미용사였으면 너 진짜 벌써. 어, 쏟... <웃음> <오우. 웃음> 이거 썼네일이야어 <썬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야겠다. 럼 형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라고. 그 세븐터 제목. 아아 아, 아! 그래, 아! 이거야. 왜 멀리 그렇게 살을 해? 나 아주 예민해요. 아니 이거 약간 따주려고 런는 거야. 알았어. 알지. 아는디. 왜, 왜 그리 시끄러운 것이냐. 너야말로 왜, 왜, 왜 시끄러운, <웃음> 시끄러운 것이냐지. <웃음> 아, 이게 너무 약간 살짝 싸이 먹는 거야. 삼촌 <웃음> 그러면 이상하게 나오네요. 고양이 나가. 나가, 빨리. 불쌍해. 이거 안 나가도 돼. 아니, 왜냐면 지금 정신이 없어졌어. 아, 그래? 앞머리 잘라줄까? 어, 조금만. 근데 일단 숯 먼저 쳐야 되지 않아? 숯을 치고 기장 봐야 되지 않아? 응, 음, 일 음. 자, 숯 칠게. 어... 욕심 쩔어. 욕심이 아니고... 웃기려고 어떻게, 나떻게남죠 <웃음> 멋있어? 우와! 근데 아무리 조금 조금 조금만. 어, 잘하고? s 어, 뭐야. a l e j o the body. Whoa! Tama! Tama, Bionza, Animal, Kundi, Steboro, Kundar, Kundar, 멋있 n d a r k u n d a 멋있어 삼촌. <웃음> <웃음 )웃음> 무슨 뜻이야? <웃음> 우와. 우와 멋있대. 멋있다. 응, 진짜 멋져? 앞에 눈좀 잘라줘. 응. 눈이 안 보이잖아. 우와 멋있다. 이게? 응. 아니 이건 내가 샤워면 돼요. 아 어쨌든 일단 한번 털고. 피가 응. 너무 빨개. 또 막. 아파. 봐봐, 이렇게 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거야. 알았어. 근데 이거 휘는걸 그냥 그대로 냅둬야 돼. 아니야. 그럼 완전 이렇게 된다고 언밸런스가 돼. 다 군대 있을 때다 배운 거. 디자이너한테 배운 거 디자이너. 아뭘 아야 눈썹 i g 는 건데. designer designer d e s i g n 거든요 아, 그 그래? i g 국수 먹었는데. 어 국수 e r 우리 뭐, 왜이음 그... 야, 다음 d e s i 서 n 너무, 너무 흡수해. 아니, 거실 r designer d e s i g n e 다 d e 왔다. 여기 여기. d 음. 그 부분 긴게 싫어. 이거. <웃음> 어 i 거 n e 라스트! 응, 됐어. 라스트. 파트. 진짜로 자신 없으면 못한다니까. 알겠어. 손 돌리거나. 알았어. 끝. 자 끝났습니다. 자, 얼마야, 얼마야? 응? 얼마야? 천 천원이요. 천원이요? 응. 당신이 머리자르고 하는 것도 2천만 원씩 받을 텐데 열정 페이 <웃음> 아 열정 페이 <웃음> 자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